아침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오더래 바깥을 내다보니 지렁이 세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바가지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오더래 밖 밭을 내다 보니 치렁이 세 마리.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.